요번 이 인터뷰가 웨이보에도 중국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. 완자 그완플러스라는 매체가 이제 저희하고 제휴를 맺고 있어갖고 중국 자그 번역돼서 나갈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영상편지를 웨이보 사람한테 <놀람> 아는 이제 중국 지식을. 다자. 추주현, 我我爱你. 어...워...워... 시황바라탕 마라삭고 어... 허구어 어...워 샹쇄 종원 알링알링 월즈 화이트 짜요! 담원 고스트 선수나 쇼메이커 선수나 거의 장점이 아재개그 아, 아재 개그의 거의 이제 뭐 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거 할때 번역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? 아 근데 두 분이 그 LCK 인터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아재 개그를 하신 적은 없거든요? 그래갖고 아직은 제가 그런 난관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아재 개그를 하신다면 머리를 빨리 굴려야겠죠. <웃음> 최대한 빨리 자 이것도 돌발 질문인데 담원에서 화제가 됐던 건 이제 뭐냐면 세제하고 그그 구분 못 해가지고 이제 피해도 있었는데 지선님이 괜찮으셨어요? 아 제가 그거 할할 말이 있는데 네. 우선은 이제 거 단번에 저랑 되게 친한 분이 계세요 이제 스포티비 때부터 알던 음, 분이 있는데 팀원의. 네 그분이 분명히 그랬어요 아나 세제랑 바디워시랑 헷갈려서 반대로 쓰고 있었다 오늘부터 제대로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, 우선은 이렇게 거기에 이제, 이제, 왜냐면 격리를 해야 되니까 새 제품이 다 빛이 되어 있었거든요. 네네 저는 약간 잔머리를 잘 굴렸는지, 우선 헤드 앤 숄더가 있어서, 이거 무조건 샴푸다. 하고, 그 다음에 어,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중국어로 써있는데, 하나는 이제 뒤에 그림이 있는데, 막 살색 피부 단면, 막 이러면서 막 세제가 어, 어. 이렇게 평평 해가지고, 뭐, 뭐 피부를 보호해준다.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이거는 그럼 바디워시인가 하고, 나머지 하나를 보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, 또 이제 제품 그림이 막 이불에 누가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. 그럼 아 이거 이거는 이게 빨래 이거다. 그리고 그러면 저 피부 단면이 있는 게 무조건 바디워시겠구나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팀어 분이 그러시길래 아 그냥 어막어 어, 괜찮아 뭐 뭘, 별일 있겠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원래 바디워시는 바디워시로 이제 그다음에 빨래세제는 빨래세제로 잘 구분되어 있었는데. 뭔가 머릿속에서 착오가 나갔고 그걸 다시 거꾸로 쓰기 시작한 거 이거 잘못됐다. 아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손잡이 달린 게 바디워시야 이러더라고요. 근데 음. 제가 그래서 연락했어요. 아니야 손잡이 달린 거 세제 맞는데 하면서 제가 그래서 구글 번역기 돌렸더니 맞더라고요. 음. 세제가 맞더라고요. 음. <웃음> 그래서날알려줘갖고 이제 다시 바로 잡아줬죠. 저는 잘 샴푸로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몸 씻고 세제로 이제 세제까 아직 안썼지 어쨌든 아 세제도 썼다 세제도 이제 티셔츠 같은 거 빨고 그랬어요 이제 25일날 이제 호텔을 이동을 하잖아요 라이엇 지정 호텔 이동하면 좀 하고 싶은 일은 뭐가 있어요? 바로 가서 바로 룸서비스로 맵고 짠거 시켜 먹을 거예요 <웃음> 빨리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가자마자 우선 룸서비스 시켜 먹고 그럴 겁니다 옷, 짐도, 짐도 싹 풀고 정리하고 싶은 게 여기 와서는 짐을 거의 안 풀었거든요. 딱 진짜 필요한 것만 꺼내고 가방을 닫아놨는데, 그리고 한번 이제 움직이는 벌레랑 마주한 후로는 약간 겁이 나갖고, 진짜 웬만한 거다 닫아놓고 살거든요. 다 닫아놓고, 진짜 뭐 먹은 거 있으면 바로 비닐에 묶어서 버리고 말해갖고, 이제 가서는 이제 옷 같은 것도 좀 꺼내놔갖고, 한번싹 이제 펼쳐놓고, 옷 정리도 좀 하고, 우선은 최우선순위는 이제 호텔 가서 룸서비스로 정말 맛있고 따끈하고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먹고 싶어요. 이번 통역하면서 좀 기대되는 건 뭐가 있어요? 기대되는 거요? 네. 아... 중국어 좀 익히고, 좀더 익히고 싶고, 여기 온 김에, 남는 시간 동안 중국어 회화를 좀 배우고 싶고, 왜냐면 작년 롤드컵 때는 제가 독일어를 알아갖고, 독일을 이렇게 다니는 게좀 재밌더라고요. 이제 주문 같은 거 하거나, 뭐, 택시기사님이랑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생각보다 재밌어갖고, 중국어도, 물론은 뭐, 그만큼은 빨리 못 배우겠지만, 중국어도 조금 익혀갖고, 이제, 왜냐면 항상 제가 느꼈던 게 출장을 갈 때마다 중국 쪽에서 오는 인력도 많고 선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 조금씩만 알아도 뭔가 소통하는데 재미도 있고 해갖고 중국어도 좀 배우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모 선수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절차를 막 걸치면서 다들 좀 대기하는 시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네.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막탐막 막 이렇게 중국 공항인데 음. 탐험 화이팅 막 이런거 해주시고 특히 쇼메이커 선수 알아보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다 유니폼 입고 있어서 더 이제 눈에 띄었을 수는 있는데 막 지나가는 분들이 그냥 막 쇼메이커 하고 지나가시고 막서서이면서막 사진 찍고 싶어 하시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이제 오, 진짜 담원 분들도 인기 많다 싶어갖고 전문 분들의 그런 이제 성격 캐릭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터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이 인터뷰가 웨이보에도 중국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. 완자 그 완플러스라는 매체가 이제 저희하고 제휴를 맺고 있어갖고 중국 자그 번역돼서 나갈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영상 편지를 웨이보 사람들한테 아는 이제 중국 지식을. 따져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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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팬들 질문좀 있었는데 <웃음> 통역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좀좀 네. 좀 그런 잘하는 비결이 뭔지 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속도요? 통역하는 음, 속도는 기억력.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말이 빠른그 <웃음> <웃음> 말이 빠른 게 우선 1순위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, 좀 고쳤다고 믿고 싶은데 좀더 차분하게 전달력 좋게 말하는 게 저도 사실 목표인데 아직 그러는 단계에 있고요. 통역을 빨리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진행상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매끄럽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거지. 한 번도 막, 아, 막 빨리 해야지 하면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좀뭐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렇게 시설에서 격리를 걸쳐갖고 롤드컵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도 많이 하시고, 막 걱정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, 어, 뭐, 물론은 뭐, 예년처럼 엄청 선수들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구성되어 있거나, 뭐, 가장 최상의 뭐 환경이 아닐 순 있더라도 지금 코로나를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정말 최상으로 모든 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당연히 이주 자가격리하는 거 힘들지만 그 환경을 정말 문제 없이 잘 구성해주고 공 이제 제공해 주시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벌레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. 그냥 여기 워낙 주변에 풀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음. 이제 또 그런 점에서 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정말 최상의 옵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저 역시 정말 감사해도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었고 음. 그리고 <웃음> 사실은 로드컵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도 잘 모르는 채로 거의 1년을 보내고 두 시즌을 보냈는데 로드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큰 진전이자 어 좋은 행사기 때문에 저는... 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뭐앞 지금도 정말 꼼꼼하게 하루에 두 번씩 체온 체크도 하고 이제 가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건강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낼 거라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은 뭐 예전과 비교한다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모든 게다 바뀌었잖아요. 뭐 월드컵이나 뭐 리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전반이 정말 그냥 포스트 코로나로 너무너무 다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월드컵이 잘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시고 조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뭐 그런 제 계획에 살질이 생긴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제 정말 잘 진행하기 위해서 모두 모두 최고의 노력을 붓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 선수분들도 잘 지낼 수 있게 모두가 화이팅 하겠습니다. 자 인터뷰 감사합니다. 한국에서 다시 봐요. 다음에 뵈요. 네. 건강하세요. 네.